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우리 가정의 귀한 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 중인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부모와 가족에게 염려와 걱정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선임과 후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감사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돕는 자가 되셔서 군복무의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안에서 있는 그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군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 후에 학교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를 마치는 그날까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군복무의 처음부터 마지막 제대하는 순간까지 주의 날개 아래 부모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